자, 여러분, 롯데스입니다. 롯데스, 요 사실 오늘 제가 아주 멀리 속을 잡으러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아침부터 출발해야 되는데, 아침부터 비가 오고 있습니다. 아, 밖에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다시피 지금 밖에 아주 저렇게 비가 굉장히 많이 오는 상황입니다. 어, 이거 자, 하지만 여러분, 지금 일기예보를 보니까 저희가 도착할 때쯤에는 비가 그친다고 합니다. 일단 뭐, 비 오면 은비 개참하고 그냥 하면 되죠. 자, 그래서 지금 바로 아마 출발해 볼 건데, 혼자 가기 싫어, 같이 가요. 레스코! 비떨어지면 그냥 우비 있고 비 처마지만 살게 컨텐츠 하는데 뭐 감기 이런 게 중요합니까? 영상이 먼저죠 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쏙을 잡으려고 경상남도 청원으로 왔는데 아주 아주 긴박한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자 은혜 네, 박 한번 찍어봐 자 여러분 비가 롯나게 쳐오기 시작합니다 이 비가 사실 아침 7시에 그친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아침 7시에 출발해가지고 6시에 출발 아침 6시에 알겠어요 아, 도착을 했는데 지금 오후 1시 반이거든요 비가 그칠 줄 모르고 와 카메라 니까더 오는 거봐 미쳤지? 근데 제가 안갈 수가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요 가오리 잡을 때 도와주신 무라마이 형님이 또, 요쏙 컨텐츠를 제공해 주셔가지고 또 심지어 도와주러 오셨어요. 저희가 사실 쏙잡으러 서해까지 가도 되는데 저랑 은혜랑 옛날에 서해에서 쏙을 잡을 때 정말 개고생한 적이 있어요. 왜냐면 쏙은 보통 개뻘 안에 유자형을파 가지고 1m를 파고 얘들이 살기 때문에 1m를 파야 한 마리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쏙이 신기하게도 돌 밑에 들어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호미로 그냥 살살 파면은 많이 잡을 수 있다 그럽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색다르게 여러분들한테 잡는 거를 보여 드리고 싶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비안같히면요요 우비 있거든요. 요 우비 쏙을 잡을게요. 아! <웃음> 아, 형님 안녕하십니까? 아유 반갑습니다. <웃음> 라마이 가오리 저번에 도와주셔서 엄청 큰것도 잡고 이번에 쏙을 도와주신다고 해가지고 오셨거든요. 여기에 쏙이 있나요? 아유 쏙이 일반 뻘에 있는 게 아니고 자갈 밑에 이렇게 쏙이 있어요. 자갈 밑에 쏙이 있는 거 제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사실. 여기는 많이안 탔기 때문에. 여기 그럼 지금 있다는 거네요? 네, 일단 한1 0 0마다 최고 많이 잡으신 게한 80마리. 80마리. 몇 시간 동안? 한 시간. 두 분이서. 두 분이서. 오늘 여기 인사드릴 우리 가오리 형님. 안녕하세요. 안녕습니다자 네. <웃음> 그럼 오늘 모라마이 형수님이랑도 같이 오셨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를 한번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호메로 파면은 그냥 나온대요. 사실, 저는 아직 믿기지 않아요. 근데 우리 잡을 때 절대 이렇게 잡을 수가 없잖아. 어. 뻘에서 엄청 고생을 했서 잡았는데, 아, 이걸 좀 드러내야 돼요. 이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게 쏙 구멍이라고 합니다 이런데... 이러면. 어? 진짜? 자, 여러분 이렇게 구멍을 파는 적이 있는데 개구멍은 아니에요 어? 여기 구멍 있네요 오! 오 구멍이 깊은데요? 도망 갔을 거예요 아 이런 거 도망가요? 야 이게 신기하네 자, 여러분 여기도 구멍 있어요 이런 거를 좀 들쳐놓고 사봤대요! 어? 아! 형수님이 잘하시네 <웃음> <웃음> 우와. 자 여러분 이게 바로 쏙입니다 쏙 지금 사이즈 보시면 사이즈가 크지 않죠? 남해안 속이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서해안 속은 사이즈가 진짜 이만하거든요 보통 사이즈가 이만한가요? 새끼! 아 이건 작은 거예요? 이, 살려줘야지 아, 이건 살려... 아 이거 가라. 어쩐지. 근데 이제 남해안 속이 서해안 속보다 조금 작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해안 속을 처음 봐가지고 저만한 게 맞는 줄 알았는데 저건 새끼라고 합니다. 좀더큰걸 찾아볼게요. 원래는 이 물이 어떻게 된 거야? 아 이게 다 빗물이구나. 야 여기 봐봐 구멍 바로 나오잖아. 어디? 여기. 어, 살파 어, 좋지. 조개나 팔까? <웃음> 깊게 파야 되나요? 아니. 아 깊게 안 파도 돼요? 어 여기 구멍 크다. 저런 구멍 보이시죠? 이게 개구멍은 아니에요. 여기서 하는 뻘개들은 이렇게까지 구멍을 내놓고 살지 않거든요. 야 이거 한 마리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오네. 음. 어 잡으셨어요? 오얘 크다 그래 남해한 소입니다. 남해한 소. 어 이거는 캡해야죠 형님, 그죠 가져야지. 아유, 와이, 와이, 봐봐, 은혜야 이렇게 생겼어. 오, 오 어때? 어, 잡았다. 어때? 배고프지? 출출. <웃음> 아, 여기 누면 되는구나. 자, 저렇게 흙탕물처럼 이렇게 해놔야 얘네가 산다고 해요. 와, 한 마리 잡아보고 싶다. 어, 잡으셨어요? 와, 역시 실력자. 어, 감사합니다. 이야, 우리 형수님도 잡으셨다. 자, 한 마리 더 키. 저 벌써 두 마리요. 저기 산이고. 사모님 있는데 잘 잡히네요. <웃음> 다시 나도 그렇게 생각해. 사모님의 노하우를 빨아가자. 그래. 산호인데 그파놨다가그자리로 아. 다시 가야 돼. 아, 파놨다가 테이핑 그래야지. 그렇게 소심하게 파면 안 돼. 사모님, 뭐 봐? 저렇게 파야 된다고? <웃음> 어? 나와있어요? 넣어은는 사이에 나와있어 어? 뭐야? 여러분 여기 또 나와있습니다 이야. 아니 이게 얘네가 진짜 뻘이 아닌데 이게 그냥 모래인데 아이거를 한번 해집으니까 얘네가 무서워서 나오는구나 와 이거 어떻게 한 곳을 파야 되나? 한곳이 계속 파면 돼아한곳을 계속 파면 돼요? 자리만 마련해가지고 자리를 마련해서 계속 파면? 예쁠게. 그 파면 아 알겠습니다 은혜는 형수님한테 강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 이게 재밌네 서해에서 속잡는게 진짜 혼절하거든요 진짜 너무 힘들어서 이게 또 속이 감성돔 미끼로 또 기가 막히거든요 낚시방에도 사실 팔잖아요 그죠? 낚시방 아 낚시방 구하기 힘들어요? 귀합니다 이거 구멍을 따라 파야 돼요? 보이는 것만 아, 아, 아 보이는 것만 제가 또 구멍 나왔거든요그 그 자리 계속 파볼게요 그래, 그래. 어 찾았다 찾았다 여기 보이시죠 여러분 오케이 으아! 아니 얘집 안에서 갈팡질팡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고 있더라고요 이야 구멍 라인을 파면 좋아 하네요 <웃음> 힘들지 너 어. 덥지? 어. 지금 이게 얼굴에 비가 아니라 땀이거든요 여러분 진짜 너무 덥습니다 지금 너무 습해요 나 네, 화이팅 하자 뭐야 나 얼굴 이거 좀빼줘 <웃음> 싫어 어, 제발 부탁이야 이거 아가리 치층데 자, 여러분 지금 거의 조업인데요, 조업 <웃음> 야, 이게 비가 안올땐 얘네가 깊이안 들어가 있나 봐요? 민물이 <웃음> 싫어하니까 민물이 싫어하니까 아, 집에 갈래 <웃음> 나랑 안 맞아 너무 힘들지? 지금 비도 너무 많이 오고 노동인데 어, 진짜 쉽지 않아요 아이고 <웃음> 아 형님 죄송합니다 아 소고기 같은 거라도 사왔어야 되는데 소고기 저희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소고기 소고기라도가 <웃음> 아니면 쏙 보내드릴까요? 쏙? 아이 쏙야자 <웃음> 은혜랑 저랑 같이 해볼게요 어 여름야 이런 돌 들지? 이거 <웃음> 조개 있어? 어? 어? 야. 없어 <웃음> 없는 거야 <웃음> <웃음> 조개 사이코패스 어? 잘셨어요오어 오, 오, 들어오고 있다 <웃음> 어? 어 있다 야 <웃음> 와! 자 여러분 얘는 낮은 곳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운 좋게 그죠? 아니 귀엽다 근데 이거 잘 먹겠습니다 <웃음> 아니 어떻게 보이는 거야 안 보이는데 야 포기하지마 나는 포기의 아이콘이지 <웃음> 나는 포기할 수 있어 <웃음> 제발 밤새러 해 포기란 기문해야 개소리 하지마 너 포기하지 않아 오오 오. 인데 개였어? 어. 왜 빨리 말안 했어? 아니 혼자 신나 있길래 아야 갯벌이 나을 수도 있지 나는 갯벌이다 근데 네, 한 마리 잡으면 또 달라질 거야 저 아까 팠던 곳을 다시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그럼 얘네가 나와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하거든요 이런 데 있죠 없어요 그냥 계속 할게요 아, 힘내 지금 조업하시잖아 저기 아 조금만 힘내시다 에? 새끼 나왔어요? 아, 요 정도면 괜찮은데요? 그렇게 새끼 아닌데? 은혜한테 한번 허락 맞고 와볼게요 은혜야, 요 정도면 어때? 괜찮아. 괜찮아? 어. 아, 새끼. 여러분, 이거 작으면 은혜 욕하세요? 들어가라. 아, 안 작네. 안작아 여러분. 비싸죠 너는 무슨 말벌 아저씨 마냥. 여기 나왔어! 하고 여기 절로 하고 여기 나왔어요! 하고 절로 하고 <웃음> 아, 예, 어쩔 수 없어. 생물 유튜버는 생물이 중요하기 때문에 말벌 아저씨도 유튜브 하면 잘하실걸? 말하다가. <웃음> 근데 신기한 게 진짜 너무 신기해요, 여러분. 저 속이 이런데 살고 있다는 걸 생각을 못 했어요. 속이 개벌이 아니에요. 이런 자갈밭에서 나오다니. 너무 놀랐습니다. 수정 그렇죠, 은혜 씨. 네. 왜 이런 데 있을까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무라마이 형님 도와주러 오셨는데 감사하세요감사합니다그런데 <웃음>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웃음> 네가 지금 제일 하고 싶은 게 뭐야? 집에 가. 형님을 배신하고? <웃음> 형님도 집에 가고 싶으실 거 <웃음> 아, 그런 거야? <웃음> 어. 어. 돌개, 돌개, 돌개 새끼. 돌개. 아, <웃음> 아 어지러워. <웃음> 내가 저기 쪼만 참자. 나안 할래. 은혜, 아니야. 은혜야, 내땀 보고 좀만 참아. 너 비야. 아니야, 너 지금 개뽀송해. 성우아 뽀송한지 안 한지 니가 얼굴 좀 판단 좀 하고 댓글 좀 써줘. 너나 봐봐. 야, 씨. 개기는 반지르르 하다, 진짜. 너 엄청 뽀송해. 좀더 해야 돼. 우리 할수 있어. 저 형님요, 봐봐. 은혜야, 조업이죠. 은혜야, 근데 너가 그만둔다고? 여기서? 저랑 보세요. 은혜는 지금 의욕이 없는 거야, 이거. <웃음> 은혜야, 아, 좀 앉아있어, 그러면. 알았지? 다섯 마리만 더 잡으면 돼. <웃음> 화이팅 한번 해, 화이팅! 화이팅!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왜그 화이팅이 사장님한테 하는 거지너못 <웃음> <웃음> <너는> 믿겠어. <웃음> 兄弟, l y h 나왔어요 아유 또 말발아이씨 아가씨처럼 가야겠네. 오, 오, 이거 두마리에요그냥 은하야 두 마리. 그냥 주, 빨리, 와, 너가 잡아줄게 오, 어, 뭐야, 잡았어? 아, 씨, 아, 두 마리 나왔어. 두 마리야. 일타 이비 누워주고 메고주고 마당주고. 죽고, 쏙. <웃음> 자, 우리 무라바이 형님 더 잡아가지고 은혜가 주작 한번 했습니다. 왜 뺏어? <웃음> 아, 형님 역시 일타 이비도 나와요 가끔. 이번에는 위에 있네 아, 위에 있었어요? 아 어, 씨, 그럼 저쪽 노려야겠다. 와, 이거 쏙 잡는 거쏙 자체가 그냥 힘드네. 이게 여러분, 야, 야, 야 니네 싸우지 마, 싸워. 다 거야. 마. 그냥 작은 애 먹을래 했거든요 내가 먹을 거야 머리 다 잡을 수있어아 아, 여기 아. 주변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 은혜 너 목표 한 마리만 딱 잡는 걸로 하자 너한 마리 잡으면 집에 간다 진짜야어 진짜 어때요 형님? 아그지 호미지로 본게못 잡겠어요? 호미지 보니까 못잡시지 근데 뭔데? 야야 야, 진짜 야 이건 아니지 근데 에이, 속 새끼야 진짜 저다 얘는 방생해서 아니 어떻게 말하자마자 근데 그거 잡아 집에 가고 싶어 집에 가고 싶은 의욕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은혜 네. 옆에서 한번 어, 도와줄게 사실 저도 집에 가고 싶어서 제가 잡으면요. 은혜 줄게요. 바자하우바자하우바자하우야너손찍었어바자하우 오! 오, 오 저, 저 주세요. 저, 저 주세요. <웃음> 나 <나는>. 님. <웃음> 간다. 간다. 간다. 형님 주작 같이 동참하셨어. 야. 어 잡았어. 아, 드디어 잡았습니다. 아 이제 가는 거예요. 네. 집에 갑시다. 간대. 아와 사. 와 그래도 저한 마리 잡고 나머지 다 형님이랑 형수님 이 잡으셨어요. 역시 이게 짬밥이. 바자하오. 바자하우너 양손으로 되게 잘한다. 은혜야. 야. 국 나오잖아. 국 나오잖아. 야깐너 노동 이렇게 열심히 한거 처음 봐. 너무 집에 가고 싶은 거야 여러분. 그냥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이게 뭐야? 불러 아, 어, 이거 개찌렁이 죽는 것 같다. 오, 어, 잡았다, 잡았다. 어, 잡았어? 잡았다. 어디? 아이씨, <웃음> 개잖아. 아니야, 개구나. 어, 조금 끊어, 조금 끊어. 근데, 근데, 이거는 쏙이 아니라, 딱총새우야. <웃음> 여러분, 저거는 아까 쏙 새킨 줄 알았는데, 딱총새우예요. <웃음> 어, 야, 야, 야, 야, 거품, 거품. <웃음> 진정해, 진정해. 그거 그냥 물 들어가는 거야, 거기 구멍이 있어서. 다시는 속을 잡으러 오지 않을 겁니다 다시는 컨텐츠에 없을 거예요 속은 야! 왜? 오! 우와, 진짜 잡았어 오 담았어 나 담았어 집에 가는 아, 거야 은혜야 어떻게 담았어 은혜 그만 방파 이제 너. <웃음> 은혜야 이거 잡은 거넣야 어, 뭐야 이거 야, 미쳤어 <웃음> 야 은혜야 너 1타입했어 리브너 나보다 많이 잡았는데 자, 여러분 은혜가 바로 1타입했어요 진짜 이번에 형님 주작 없이 진짜로 <웃음> 야 은혜야 두마리두마리두마리야야야 어, 우와! 사장님이 주셨지? <웃음> 너못 봤지? 어. 아, 아깝다. 아, 감자 주셨어. 아, 네 마리! 오, 여기! 뭐야, 이거 뭐지? 이거 진짜야! 아니, 세 마리 주셨나? 아니, 아니야. 형님. 아, 두 마리. 두 마리 주셨죠? 오, 어, 한 마리 나온 거야, 형님? 오! 어, 안에서 나온 거야, 진짜로. 야, 거기 같이 파보자. 지금 뭐야? 순식간에 다섯 마리 잡았어요. 아, 리발, 나 근데 한게 없네? 일단 키. 우와. 음. 보이시죠, 여러분? 대박입니다 대박. 자, 오늘 너몇 마리요? 또 잡았어? 어. 어디? 아, 얘는 진짜 속이다 여러분. 얘는 딱 청새우 가 아니라 진짜 속이에요얘 놔두자. 어떻게 들어가는지 한번 볼래? 아, 구멍부터 바로 찼네, 맞지? 근데 지금 들어갈 구멍이 없으니까, 그럼 돌쪽으로 밑에 숨을 거야. 와 여러분 바로 파고 들어간 거 보세요 와 벌써 대가리 숨겼다 와 여러분 이런 식으로 파가지고 얘네가 엄청나게 기지기 때문에 숨는 거에 저희가 잡으려면 이렇게 노가다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라스트 한 마리 갖다 잡고 갈게요 야 너가 엄청 씹다고 해서 내가 운전 같이 하면서 쫓아왔는데 야 나도 한 마리 잡았거든? 봐봐 아 씨. 아 팔다리도 없어 미안해 여기 들어가 좀더 크면 먹어줄게 아 나왔다 어디? 나왔어 나왔어 와자 여러분 라스트 한 마리 나왔습니다 보이시죠? 아한 어, 마리만 더 할까? 아니? 너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웃음> 다들 힘들어 <웃음> <웃음> 자 여러분 지금까지 잡은 속인데 대충 한 12마리, 13마리 되는 것 같거든요 지금 저렇게 보세요 개 빠져가지고 저 엉덩이 내밀고 갈 준비하는 거 보세요 전 여기 1분만 더파 볼게요 여기를 계속 그냥 파는 거 파자 호 파자 호 아, 예, 저희 아버지,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세 마리지, 있겠... 아유, 공무원이면 세 마리. 아유, 대, 아, 뜨거워. <웃음> 저 우리 형이세 마리 주었는데 요거는 너무 작아가지고, 요 웅덩이에 또 방생해주고. 자, 두 마리. 야, 성훈아, 이거 내가 잡은 것처럼 주작 한번 해보자. 알겠지? 자, 겨우. 오빠들 두 마리. 나와, 나와, 나와, 나와. 야, 야, 야. 야. 일타입이누이 좋고, 매부 조고 마당 쓸고 죽었어. 오오오오. 여러분, 이제 갈게요. 최종 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음. 자, 여러분, 오늘 최종 조가입니다 많지? 어. 자, 여러분, 진짜. 하나, 둘, 셋, 넷, 다. 열 여덟 마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렇게 무라마이 형님이랑 형수님이랑 또 은혜랑 이렇게 저랑 넷시 해가지고 진짜 저랑 은혜랑 둘이 잡은 게한네 마리, 그리고 한 14마리는 우리 형수님과 무라마이 형님이 잡아주셨습니다. 아, 형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이고. 무라마이 형님 구독, 좋아요 좀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저랑 은혜는 이거 지금 바로 집으로 가져가서 한번 추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는 거세요 아, 이 집에 가고 있는데 여러분, 다 젖어 가지고 옷이 땀이랑 비랑 섞여 가지고 이무머 칩에서 은의 양해를 구하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 양해 바른 <웃음> <다 왔어. 웃음>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잡아 왔습니다. 머리를 <웃음> 잡아 왔는데. 자, 여러분 이렇게 속을 은혜가 포구를 뚫고 잡아 왔습니다. 크기를 보시면은 서해안 속은 굉장히 큰데 남해안 속은 좀 작다고 알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요 작은 속들을 지금 몇 마리 가져왔어요, 네요? 한놈두 식이 석상 너구리 <웃음> 오징어 육개장. 육개장 구! 구! 구 구봉산이이 새끼야. <웃음> 오늘 이걸로 뭐 바로바로바로 바로 바로. <웃음> 태국가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팟타이를 해보겠습니다 팟타이를 먹어보자 할수 있어? 팟타이를 먹어보자 <웃음> 표정 보니까 연다좀 왔는데 지금 뭔데 하자 <웃음> 하자 하자 너왜 이렇게 얼어있어? 너 어디 봐 지금 감독하고 있거든 <웃음> 아 맞다 맞다 왜왜나 앞치마 있고와 개나대네 진짜로 <웃음> 아 뭐야? 나는 또 이벤트 준비한 줄 알았네 평범한 아침 만 해. 다볶고 와야 돼? 아야야야야야 야, 야, 야. 나만 볼수 있는 <웃음> 이거를 우선 나는 그냥 볶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삶으라고 해가지고 왜 삶아? 너가 삶으라며 아니야 은혜야 볶고 싶으면 볶아도 돼 그래? 어. 그러면 어떻게 할까? 원래는 여러분 얘를 쪄가지고 파타이 넣어가지고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식감이 조금 물컹물컹하거든요 근데 아니 파... 근데 원래 파타이 새우가 칵테일 새우잖아 근데 은혜야 너는 지금 틀렸어 왠줄 알아? 우리 원래라는 그런 식상 식사는... 그럼 볶아 그래 어허허허허허허야제야허허허야쟤려가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웃음> 네. 야, 내려가 허허허 야, 우리야 리경룡 <웃음> 롱롱 롱롱 뭐야 두번 끝이야? 어. 아 나였으면 저거 한 여섯 6, 7번 드이었는데안돼아 이렇게 아끼려고 룩싹 룩싹 내 거잖아 그거 이제 얘를 넣어볼까요? 야좀 말려야 되는데 지금 물기 너무 많은데? 열이 올라기 전에 그냥 넣으면 괜찮아 아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거를 증발시키는 개소리 하려고 그러는구나 몰라 <웃음> 뭘 몰라 근데 은혜야 그냥 볶아 그거? 어. 간을 안 하고 어. 혹시 알려주듯이 할수 있어? 김은혜 요리교실 <웃음> 개뜬금 보네요. 그냥 심심한 맛으로 우선은 아무 간도 안 하고 볶아줄게요. 네, 볶아 볶아 볶아 볶아, 볶아, 볶아. 두치야 뿌고 같은데 아까? 어, 진짜 기름이 안 튄다. 근데 맞지? 어 바람이 너무 많이 부는데요. 바람이 원래 못생긴 사람한테 부나 봐. 원래 예쁜 사람한테 부는데? 입브로 얘기 안 하고. 아, 레슨비한테 미안해, 미안해. 숟가락, 저거는 뭐냐면, 내가 어렸을 때 숟가락 살인마라는 영화를 봤거든요. 숟가락으로 대갈통을 치면서 오는 그런 영화가 있어요. 그래서 저거는 제 대갈통을 이따가 쪼개겠다 이런 말이에요. 자, 여기서 질문 들어갑니다, 은혜씨. 갑각류를열을가 했을 때왜 빨갛게 되는지. 어떤 성분 때문이죠? 락토핏! <웃음> 여기 뭐 락토핏 떨어진거 있니, 혹시? 락토핏 광고주님, <웃음> 연락주세요. 그거 뭐였지, 여보? 키토산. 아, 맞아. 키토산. 땡! 아스타 잔틴이라 했잖아. 기억하겠어. 아스타단 이렇게 해다 어떻게? 파단이 이렇게. 아, 아, 이렇게 가니까. 어, 어. 다 됐나요? 한 1분만 더 볶아줄게요. 아스타 잔틴 때문에. 아스타 잔틴 어떻게 배운다고? 아, 아스타 잔틴. <웃음> <웃음> 자 여러분 이렇게 얼기질 때까지 볶아줄게요 불풀거자다된 <웃음> 소고는 여기다가 이제 잠깐 놔주고 와랄랄라 그렇지. 이거 봐봐 오빠 나 똑똑하지 자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쌀국수를 물에 불려 놓은 겁니다 미리 물에 불려 놔야 된다 그래가지고 똑똑하지 똑똑하네 누구 와이프요? 쌍만이 <웃음> 우선 그릇을 준비해주세요 띵 <웃음> <딩! 웃음> 그리고 양념장을 먼저 만들어줄 건데 이거는 이제 물 와랄랄라 오, 잠시만 잠, 네 잠시만요 저도 너왜 잠시만이요? 레시피 봐야돼 <웃음> 롤탕? 근데 원래 이거에 황설탕을 넣어야 된대요 근데 이거 흰설탕밖에 없어서 재료 준비 안한 건가요? 너가 안 했잖아 아예 제가 안 했으면 죄송해요 숟가락 좀 내려주세요 두번 넣을게요 그리고 <웃음> 너개빠도안 되겠다 제가 봤을 때 은우 와저 합동 영상이 한번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아 빨리 와 제... 진짜 <웃음> 제가 개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투샷으로 요리하는 건 여러분 한 번도 보신 적 없었을 텐데 오늘 최초로 한번 해보려고아왜 아, 할까라 이렇게 좋아 아 정답 어, 씨. <웃음> 다음은 뭐예요, 은네 씨? 란장. 란장. 한 스푼. 멸열열리 멸, 아, 너 진짜 맛없게 한다. 스승을 보고 한번 배워 말야겠지럴리액뜻 <웃음> 동네 사람들. <웃음> 이거 는 얼마나 해? 한 스푼 반. 자, 한 스푼 반. 아니 딱 이거 봐봐. 일부러 이렇게 봐. 아, 아, 그럴 거면 꺼져, 이씨 <웃음> 너가 해, 하나는 맛있게 해라 맛있게 리초! <웃음> 직접가게 들어간데요 너무 시큼하지 않아? 두 스푼 반 진짜 아, 그만해 그냥 아왜 이렇게 많이 해 내가 셰프야 <웃음> 씨. 예, 셰프. 아 조수야 지금? 너수셰프야예 알겠습니다 섞어 예! 조조조조조조조 조김은애리발리김은애리발리조조조조기김은리발리 조조, 조조, 조조. 조조, 조조. 좋았습니다 그럼 아 이제 이거 아 이제 이거 야너 아, 셰프를 매아 잘하는 줄게 알겠지 너는 선생이야 하나 둘셋 루추! 부추! 루추 루추 그럴때는 좀더 고급스럽게 이렇게 한번 가보자 루루루루 <웃음> 루루. <웃음> 사실은 내가 셰프고 너가 술셰비네 아니야! 아, 아, 알았어 알았어 아니야, 아니야 얘 맛있게 잘라야 돼 알지? 중식 요리사처럼 빠바바바손 다쳐 손 한쪽 뒤쯤지고 하는 거야 원래 멋있게 해할수 있어 그렇지! 렛츠고! 안 잘리는데? 아야다다 다 빠졌잖아 그냥 퉁, 퉁, 안 잘려도 돼 그렇게 하기 싫다 아, 알았어 알았어 야 하고싶은대로 해 이렇게 찐대 찐대 찐대처럼 되게 게 우주는 이렇게 넣어 줄게요. 로추 로추. <웃음> 내가 10분 뒤 크기! 로추. 넣 no, no! <웃음> <웃음> 라사 라사. 라삭. 이거 로추 담당. 너가 라삭 하면 아, 내가 뜰게. 너가뜰 거가 라사 하면 내가 뜰게. 로추. 서서서서서 라사 <웃음> 이런거 아니었잖아 야요리랑 비록처럼 <웃음> 하고 싶 알겠어 그럼 내가 여기 숨어있다가 너가 라사사사사 라삭하면 라사? 내가 알아서 뛰면서 건너갈게 쇼쇼쇼쇼쇼 라삭! 끼아호! 됐어? 어. 오랜만에 찍기가 힘드네 라삭? 라삭? 라삭? 끼 라삭 라삭 호 끼아호! 끼아호! 끼아호! 아, 정신없어 아, 키야... 이렇게 해서 원래 태국은 절구통이 한데 그것처럼 약간 고추도 이렇게 라삭라삭 해주는 거야 아. 오빠 해네 아우 겁나 맵네 이거 청양꽃추야아씨왜 청양했어 나 싫어하는데 아이 씨 <웃음>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 했으면 은쏙 옆에다 넣을게요 그리고 양파 양파 던지자마자 라삭삼을로해 라삭 라삭 라삭 그렇게 많이 안 해도 돼아 그래요? 요정도만? 요정도? 왕했어 시부럴 <웃음> 아싸 은혜 위에서 욕 나왔다 좀 잘게 잘게 <웃음> 라삭 여러분 이렇게 다한 양파도 잘나잘 잘. 아, 알았어 아시끄러 죽겠네 수셉 새끼가 말이 많아 나 수셉 아닌데? <웃음> 방금 그 말에서 뭔가 너의 찐다스러움을 느꼈어 나 수셉 아닌데? <웃음> 그리고요 <웃음> 어. 수셉? <웃음> 왜 그러세요, 수채나 수채바임을. 아, 셰프. 알았어, 알았어. 롱만해! 알지? <웃음> 아, 이거 멋있게 하는 거. 뭐? 아, 기가 막히네. 와, 예, 진짜 닭 치고 말아요. 아, 그럼 다진 마늘로 하지 왜 이거 그냥 해가지고 해. 너 바디 개처맞고 나한테 왜 그랬어 수시. 나 수시 <웃음> 아니라 와랄랄라와랄랄다 끝난 거 아니야 이제? 이것도 어, 썰어줘. 땅콩 넣을까? 뭐야? 이거 나중에 마지막에. 자, 여러분 은혜가 땅콩도 이렇게 준비했는데 이거는 마지막에 넣는다고 합니다. 와랄랄라 응. 아. 스트레스받아 <웃음> 야 조수 이거 치워 예 수시 아나수시 와인 딩 설명 좀 하면서 해줄래? 아 이제 재료 준비가 <웃음> 다 끝났으니까 이렇게 해줄게요 은혜가 저보다 유튜브로 하면 잘될 수가 없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근데 쟤는 너무... 말없이 그냥 설명 없이 하는거죠 설명을 해줘야지 사람들과 소통을 그러니까 하면서 그러니까 나는 못한다고 우리의 목표는 이거를 맛있게 먹는 거? 너 펌파이 엉덩이분들한테 소개하는 거 <웃음> 맛있게 먹 조용히 좀해 턱을 그냥 이 씨. 장난이지 흐흐흐흐흐아씨 음 수셰프 씨다수셰 아니야 이 불이야 해주세요 불이야요? 미룬루 아 오빠 왜 네. <웃음> 아, 짜증내면 안돼. <웃음> <웃음> 제가 근데 이유가 이씨 다짜증 내는 거라서 내가 일부러 갈고요 음에 짜증내는 거 하면 좋아하거든요 록싹록싹록싹록싹록싹록싹록싹록싹록싹록싹 룩싹 너그 눈빛 그대로 한번 쳐다봐 봐이 <웃음> 표정이야 정 표정. 내가 좋아하는 표정 이제 재료들 있지 다 넣어? 들어가라 와랄랄라 네. 넣어서. 아, 너 버섯. 아너 끼지마 <웃음> 오늘 나라고 해서 내가 다 재료 준비하고 다 이거 콘텐츠 땄는데 그럼 나 잠깐 빠질게 빠져야 돼? 아니. 뭐야 그거 말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아 말하지 말고. 야. 알겠어. 아 그냥 너 자체가 짜증 나졌어. <웃음> <웃음> 이렇게 볶아줄게요. 우와 와와 우와 우와. <웃음> 아 배고파. 아 배고파. 아 배고파. 아 배고파. 아 배고파. 아, 배고파. 이제 면을 넣어줄게요. 아 배고파. 아 배고파. 아 배. <웃음> 면을 넣어줄게요. 아 여기 이렇게 넣는 거야? 어. 오 잘했어. 아주 잘하고 있어. 나 셰프야. 너수 셰프야. 나수 셰프 아니야. <웃음> 아고 소스를 좀 넣어 줄게요 어, 소스. 나 소스 아니야. <웃음> 아니, 소스 왜 이렇게 튕기면서 넣는 거야? 그러구나. <웃음> 어, 그렇구나. 오, 뭔가 오, 냄새. 야, 야, 진짜 태국 그, 냄새. 오, 야, 그 약간 구린내? 특유의 향냄새 있잖아요. 그 냄새가 지금 굉장히 많이 나고 있어요. <웃음> 얘 사실 태국 좋아하는 척 하잖아요 가서 뭐 먹는 줄 알아요? 한식당 가서 된장찌개저 먹어요 아니야 나파타이 진짜 좋아해 아, 아니야 너 근데 유일하게 야, 조... 나 좋아하는 게파타이잖아 유일하게 좋아하는 게파타이긴 한데 된장찌개가 더 좋잖아 거기 가서도 어. <웃음> 그리고 이렇게 하고 계란 어 계란 공개하면 안 되는데 아, 비장에 <웃음> 다시 비장에 무기가 있습니다 비장의 무기가 있습니다 하고 뒤에서 몰래 깨 여기 위에서 떨어뜨리면서 떨어지면은 달 여기 보고 뭔지 알겠지? 아. 해할수 있어 잘달 <웃음> 야나 뛰었잖아 <웃음> 오빠 빨리 해야돼 알았어 저기 봐야지 아다 오빠 이렇게 어. 여기 한쪽 면에 이렇게 스크램블처럼 어 진짜로?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어, 어 왜? 한쪽은? 이렇게 그냥 <웃음> 오로지 레이버를 찾아봤구나 <웃음> 백종원 선생님이 이렇게 하래 아 그게 맞지 이제 다 같이 섞어줘 근데 이거 숙주랑 부추는 언제 넣어? 원래 팟타이 먹을 때 아삭아삭하잖아 아 그게 숙주의 식감이야? 어. <웃음> 르마트 아, 아 진짜 안되죠 <웃음> 아니지 아니지 이제 이거 숙주 넣어줄게요 오 숙주 위에서 이렇게 팡 해줘 떨어뜨리면서 여기 보면서 숙주 이거 한번 해줘야 돼 알겠지? 넣어줄게요 어? 쑥, 쭉 <웃음> 이거는 근데 어. 막 익히면 안 되고, 진짜 살짝 한 10초라고 어, 진짜 쑥, 10초 해야 된대요. 어. 10, 8, 10. 잠시만요, 부추는요? 아직 기다려! 아, 3, 내가 그건데. 5, 8, 15. 됐어. 불 꺼! 불끈 상태에서. 오, 부추를? 부추? 아, 진짜로? 이야. 야, 니네 진짜. 아, <웃음> 그냥 한번 해부추부 부추. 오빠 근데 우와. 이거 그릇 어떻게 빨리 그릇 가져 아니 그냥 여기 먹자 근데 이거 왜냐면 이게 뜨겁잖아 그릇에서 얘네가 익어야 하는 애들인거야 아 진짜로? 아 그럼 가져올게 오재료인데나지렸다 맛있으면 어떡하지? <웃음> <웃음> 맛있으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헌터팡 거 많아 랑콩 오우, 야, 오빠가 잘릴래 이런 거 수셰비 하는 거야. 그럼 너가 나 수셰반이야. 여러분 이런 거는 그냥 여기서 딱 누르면 다더깨져요 이게 딱 봐도 은혜가 수셰 같잖아요, 그죠? 나 은혜는... 수셰반이야. <웃음> 은혜는 이렇게 세워서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눕혀서. 아니야, 이거 봐봐, 지금 난리 났네. 내가 이게 수셰가 셰프의 차이야. 오, 잘하긴 한다, 은혜야. 나 셰프니까. <웃음> 귀 한번 물어봐도 돼? 아 찔러봐도 돼? <웃음> 예. <웃음> 자 여러분 이제 여기에서 군 날려라 랑콩 하루자 <웃음> 여러분 이제서 제가 힘들게 만든 파타이가 드디어. 은혜가 만든 파타이가 완성되겠습니다 진짜 여러분 파타이 은혜가 해준 거는 처음 먹어보거든요 그래서 너무 기대가 되는데돼도 처음 먹어봐 너도 처음 먹어보지 아. 간을 한 번도 지금 안 보고 만든 상태예요 내가, 여러분 요만큼 딱 퍼가지고 내가 먼저 먹으면 안 돼? 아니야 내가 먼저 먹을래 아한 번만 알았어 알았어 아 근데 너가 먹으면 안 속이잖아 사람을 맛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웃음> 아니 내가 먹어볼게 응 쭈룩쭈룩 포커파이스를 유지할게요. 너 어제 모자일 뭐 거야, 임마. 아, 맞다. <웃음> <웃음> 아니, 너를 속이기 위해. 어어. 어. 아, 라떼다. 제가 맞춰볼게요. 개맛 없어요. 제가 바로 먹어볼게요. 속은 일단 안 먹고, 면만 딱 해가지고. 자, 그럼 이거 바로 먹어볼게요. 초베르. <웃음> 등을 주는데 어나 요리 잘하네 <웃음> <웃음> 자 여러분 진짜 맛있습니다 이거 그냥 태국에서 사먹는 딱 그런 느낌이에요 너무 맛있는데 땅콩 분태가 완전 장난 아니야 쏙만 한번 먹어보자 자 여러분 이 쏙을 등은 안 먹습니다 등 쪽에 내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꼬리만 먹거든요 근데 은혜가 맛있게 볶았으니까 통째로 한번 먹어볼게요 초베라 뻘이 있어? 응? 뻘이 하나갖고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 한번 먹어봐. 진짜, 이건 진짜. 너 진짜 좋아해. 제일 작은 거 먹어봐. 그럼 같이 이렇게 먹어도 돼? 어, 같이 먹어도 돼. 야, 파타이 진짜. <웃음> 야, 놀랐다. <웃음> <웃음> 아유, 좋아하는 거아 <알맞아>. 아, 놀랐어. <웃음> 자, 은혜는 이렇게 감싸서 먹어본대요. 쭈룩쭈렛다. 되게 짭조름 하니 맛있어요. 속에 간이 배어 있어가지고, 뻘 음. 하나도 없어. 야, 맛있지? 음, 어때? 잠깐만, 좀 아파. 아. <웃음> 새치만네수시 근데, <웃음> 근데 나는 약간 어. 민물맛 나는 느낌이야 아, 민물맛이 나? 비오는 날 잡아서 그런가? 원래 얘네는 민물맛이 안 나거든요 그럼 약간 뻘 벌... 뻘이러 <웃음> 간다 근데 처음에는 어땠어? <웃음> 나는 별로야 아조은 그... 별로야? 비빔맛? 내장때문에 그런거 같아요 제가 봤어요 근데 저도 사실 비린거 못먹는데 제가 먹은거 괜찮았거든요 여러분 요 꼬리 있죠? 자, 요 꼬리만 먹어볼게요 초벨 <웃음> 이거 네 꼬리에는 그냥 완전 새우살맛 거짓말 진짜, 진짜 진심으로 근데 이거 이거 다시 한번 먹어볼게요 여러분 초베르 내장에서 민물맛이 나고 여보 이렇게 해서 먹으러 나, 나 한번 같이 먹어볼게요 와 이거 진짜 너무 맛있어요 쌀국수 면 남았으니까 또 어, 해먹자 또 해먹자, 되겠다, 또 해먹자. 근데 진짜 찐으로 너무 맛있어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역시 백종원 선생님 맞아 <웃음> <웃음> 너가 또 잘했어 여기 너 땅콩 분태있다 그 여드름 <웃음> <웃음> 초베르 와, 나 진짜, 진짜 맛있어. 냐 너무, 응. 태국에서 먹은 것보다 맛있어? 응. 응, 응. 어. <웃음> 태국에서 평점 높은 그런 데서 저희가 먹었었거든요. 그거랑 똑같아. 진짜 맛집에서 먹는 판타이 맛이에요, 진짜. 나 계속 먹어도 되겠네요다 먹어도 돼? 나도 먹어도 돼. 응, 너 같이 계속 먹자. 응. 응. 응. 너무 잘했어. 응. 음. Oh, f i n a y e